I'm so o Looking so handsome Woo! It is BTS I love h i m i n Okay. The one, had, the one who had the red hair for Joro. For, uh -huh. He's mm -hmm. an amazing performer on stage. Mm -hmm. He's not, he's kind of different in person. He's very quiet. She's an icon. She's a legend and she is the moment. 방탄소년단 알죠 방탄소년단 알죠. 저는 네. 뭐 이런 얘기도 해 되나? 제가 지민이 좋아하는.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핸드폰 배경 하면은 나의 핸드폰 배경 하면은태연현 아, 아, 아, 아, 아. 아, 선배님? 태현 선배님? 아니야. 지민 선배님. 아, 니야 지민 선배님.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잠깐만 시민아, 잠깐만. 무슨 지민 선배님? 하나1 0는 지민선 름1 0나 씨와 @이름101 씨와 이름 네저 같은 경우는 피땀 눈물. 그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갑자기 <웃음>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네. 근데 정말 딱그 부분 부르시는 분이 전 어디 어디 부분 비땀눈물하는그두번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맨 처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묘한 표정 지으면서 아니, 눈 약간 음, 좀 상하게 네. 어, 쭉 살짝 찢어진 느낌에 네. 그러니까 뭔가... 전형적인 꽃미난 느낌은 아니었고. 어, 지민씨라고 하는 네. 지민. 맞아, 지민씨. 예. 아 굉장히 매력있게 생겼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 아, 예? 네? 아, 연락주세요. 아,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아, 지민씨! 아, 지민씨! 아, 지민씨! 아, 맨몸스러운 움직임! <웃음> 저거 다 연습한 겁니다. 아니, 네. 이거, 이거, 이거.